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이닝 거래소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추천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탈중앙화 거래소 DEX입니다 DEX는 decentralized 말 그대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뜻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집중식 거래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거래소 모델 중 하나인데요. 암호화폐에 근간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분산된 검증 및 저장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들이 맡겨놓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되지만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서 해킹의 위험이 높고 해킹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이외에도 중앙화 거래소는 선행매매, 횡령, 운영자금과 고객의 투자금, 계좌, 분리보관, 미흡 등과 같은 내부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량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인지 사람들은 점점 탈중앙화 거래소의 필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고객들이 맡겨놓은 엄청난 화폐를 한 곳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무 화폐를 보관하는 기능은 전혀 없이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P2P 거래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거래소의 주요 기능인 거래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겠죠 거래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지만 중앙화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더북이 있어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 즉 분권화된 거래소를 뜻하는 DEX와 중앙집권화 거래소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P2P 교환이 있습니다 중앙집권화 거래소는 권력기관의 변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폐쇄 위험과 해킹, 내부거래, 조작 등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과 결함 등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DEX와 P2P 거래입니다 이 거래들은 얼핏 보면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DEX는 사용자가 제3자를 포함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분산 플랫폼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w a v e d e x BitShare 및 기타 여러 플랫폼들이 한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환은 모두 사용자가 신뢰가 부재한 거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픽투피 교환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플랫폼 자체를 호스트하기 위해서는 웹서버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덱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향후 중앙집중화 거래 플랫폼이 안전성과 조작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완전히 붕괴되어 암호화폐 거래의 모든 역할들을 덱스나 P2P가 맡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면 분권화된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P2P 교환 거래와 덱스가 당분간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완벽한 안전성을 추구하는 d e 가 점차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DEX 거래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EX는 ERC20 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더델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볼륨 면에서 볼 때도 가장 사용량이 높은 어, 탈중앙화 거래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WAVES DEX입니다. WAVES DEX는 WAVE 토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AML과 KYC가 필요 없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더 빠른 거래를 위해서 중앙화된 주문 매칭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오픈 리저 넥슨인데요. 오픈 리저는 덴마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고요. 암호화 시장을 위한 분산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 오픈 리저를 사용할 때 KYC나 어떤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어... 뭐 로그인 암호나 사용자 이름뿐이라고 합니다. 크립토 브릿지 덱스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 브릿지 코인이라는 기본 BCO 토큰이 있다고 하고요. BCO 홀더를 사용하면 BCO 토큰 스테이크 및 50% 매출 분배가 가능하다는 라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조만간 퍼블릭 세일을 하는 거래소도 있네요. 넥스가 3월부터 토큰 세일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렇게 공지가 뜬걸 보니 드디어 퍼블릭 세일을 진행하려나 봅니다. 네오 홀더의 입장으로는 매우 기대할 만한 ICO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오의 가치와 생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넥스들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완벽한 모델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탈중항화 거래소는 해킹 위험도 없고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내부자가 문제를 일으킬 염려도 없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유동성 문제를 들수 있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거래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카이버, 에어스왑등 여러 프로젝트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덱스를 비교할 때이 점을 주목해서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 지연 문제입니다. 기존 거래소를 이용할 때 거래가 조금만 늦어지더라도 짜증나지 않으셨나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 문제가 좀더 큽니다. 거래를 체결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구조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옵체인 거래를 하고 거래 확정이 될 때만 체인에 올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탈중앙화 거래소는 실제 거래량이 부족하고 여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덱스가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블로깅포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로깅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